1다섯번째 리뷰 짠! 롯데제과 찰떡아이스 매운 치즈 떡볶이 맛 가격은 1개 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롯데제과의 한정판 신제품 찰떡아이스 매운 치즈 떡볶이 맛인데요 국내 최초 매운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되게 아이스 홍시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상은 할라피뇨 성분이 들어간 떡, 크림체다 치즈 아이스크림, 매운맛 치과 쿠키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아이스크림 맵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간다. 음! 헐! 매워! 진짜... <웃음> 음! 혀도 아파! 뭐야 이거? 약간 떡도 살짝 매콤하고 혀를 확 때리는 그런 매콤함보다는 약간 서서히 매운맛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달콤함이 좀 있다가 매운맛이 장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맵단을 노렸지만 뭔가 그 밸런스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매운 떡볶이나 매운 라면을 먹을 때는 이게 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그래도 좀 준비된 상태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맵겠어 라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은큰거 다치게 될것 같아요 쿠키 뒷맛에 캡사이신의 맛이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하게 되는 매운 맛이랄까? 난 절대 재구매할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어, 근데 묘하게 또 빠져들여요 뭘까? <웃음> 아 되게 별론데 또 먹고 싶어 <웃음> 되게 진짜 호불호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만약에 좀 우연치 않게 이제품 본다면 은 새로운 맛을 탐구한다는 느낌으로 드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안녕 제발 나와줘 제발 이쁘게 좀 떨어져줘 제발 아, 제발 제발 떨어져줘 어머 안돼 어휴 아유 씨 이거 아이 그럼 다 나왔네. 씨 어떻게